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유튜브 친구들 허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가 괴 음식 먹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괴 음식 먹방은 뭐냐 이 조합과 이 조합을 같이 먹으면 맛있다라던지 이상하다라든지 그런 조합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등장! 첫 번째 음식은 바나나와 김치입니다 상상만으로는 <웃음> 이해가 가지 않지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뭐 바나나만 먹으면 맛있지 <웃음> 이제 어떤 맛일지 제가 좀 맛에 대해서 긍정적이긴 해요 원래 물렁한 고구마를 먹는데 단김치를 같이 올려서 먹었다 약간 이렇게 상상도 되는데?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단김치를 약간 물렁한 고구마와 먹는다 상상을 하면 먹을만한 것 같은데? <목소리> <목소리> 아니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그건 생각이고. 자두 번째 음식 세팅! 고슬고슬 따끈따끈한 흰쌀밥 앤 콜라 <웃음> 음. 음, 맛있. <웃음> 이러고 있다 이씨 <웃음> 탄산 소리 들려요? 먹어보겠습니다 김치 콜라밥에 김치 이건 혹시 몰라 약간 이거 사기템이잖아 한국인에게 김치는 사기템인 거 알죠? <목소리> 세번째 음식 세팅! <목소리> 수박 대 쌈장 보여주는 걸까요? 찍서 야비주얼은 쓰레기 쓰레... <웃음> 맛있겠다 <웃음> 자, 다시 한번 찍어서 먹어볼게요 솔직히 수박이랑 쌈장은 생각보다 맛있지 않을까라는 근데 생각보다 맛이 없어 오묘해 <웃음> 아 이것도 아니다 다음 음식 들어오세요 라면에 마요네즈. 이거는 내가 볼때 맛있지 않을까? 어떤 외국 어디서 라면에 마요. 도시락 라면 있죠? 도시락 라면. 어, 그치, 러시아. 와와. 맞았어. 자, 이건, 이건 뭐 그냥 육개장 라면. 아직 안익었는데 <웃음> 라면을 숟가락에 올리고. 그냥 여기서 짜서 한번 먹어볼게요. 자. 음. 미쳤는데? 완전 맛있는데? 아니 그건 생각이고 약간 매콤한 크림 스파게티가 됐어 자 짜보겠습니다 이왕 넣을까 많이 자됐어야 기름기 보소 약간 치즈 넣었을때랑 비슷한거같은데 맛있는데? 이거 맛있잖아 알았어 알았어 뭔 말인지 알겠지만은 그건 생각이고 오! 아니 여러분들 맛있는데요? 아니 그냥.. 다 먹겠는데? 나 아까 그 김치 어딨지? 자 오늘의 마지막 괴음식! 아이스크림과 참기름! 이거는.. 이걸, 이것도 이 인터넷에서 나오더라고요 뭐? 이것도 한번 뿌려먹어보면 맛있다고 카놀라유를? 야 올리브유인데 올리브유가 집에 없어서 카놀라유를 한번 뿌려보네 같은 유니까 비슷하겠죠? 같은 유니까 비슷하겠죠? 일단 한번 얘가 갖고 왔으니까 먹어볼게요 그치? 그럴 거면 휘발유도 같은 유... <웃음> 아, 모르겠는데 무슨 말인지 그냥 아이스크림 맛인데? 그냥 좀더 부드러워졌어 아이스크림이 왠지 알아? 모든 요리에 어울리는 카놀 마지막 디저트 아이스크림과 참기름 벌꿀시럽. <웃음> 저같이 느끼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정도 뿌려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. 그 정도야. 아, 근데 좀 느끼하다. <웃음> 어, 제 개인적인 1등은 컵라면 마요네즈가 되겠습니다. <웃음> 컵라면 마요네즈는 그냥 뭐 라면에 치즈 치즈라면 먹는 느낌이랄까 어 생각보다 안느끼하고 그냥 고소했어요 오히려 좀 이런 취향이 있으신 분들은 느끼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같고요야 수박삼장 콜라밥 이 두개는 진짜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, 이 주제는 제 개인적으로는 시도도 하지 마세요. 어, 제가 이렇게 오늘 한번 먹어봤고요 오늘의 컨텐츠, 괴음식 먹방은 여기까지, 유바! 이거 <웃음> <너> 죽을래? 이런 <웃음> 거.